머리사타으로 시작하는 5,4,1 5시 41분은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됐다 됐다 됐다. <웃음> 다시 껴졌어. <웃음> 아 <웃음> 저, 지금 라이브 다시 되고 있어요. 배터리 괜찮아. 후, 배터리는 충분히 가고 있고 아시 켜졌죠. 라이브. 됐다 됐다. 리브 헬프. 좋아 좋아.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어, 레벨 11, 레벨 8, 스몰 스몰스터머크. 스쿠에드 오브. 아니. 어떤 멤버지 할머니 팀? 포켓몬이 친구가 늘 확률이 높아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스위트 키스 있네. 라이드 프 아, 누굴 버릴 애가 딱히 없어. <웃음> 아니, 보낼 애가 없어. 누굴 보내지? 엘사님 조언 좀. 어, 미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갓불던 방송 중입니다. 아, 누굴 보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레알. 누굴 보내죠? <웃음> 아, 이거 누구 보내지? 지금 저 진짜 고민돼요. 누굴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8잎짜리를 최대한 보내려고 하는데... 데 솔직히 동료도 잘안 되니까 얘를 보낼까? 굳이 있으면 좋은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이제 레벨 10 넘긴 애들 위주로 채워야 돼요. 한 가고 기머 아개 아파 뒤에 뒤에서 딜을 해주겠죠? 저는 이걸로 연속기 좋았어 아! 그래도 얘가 연속기도 전체기도 다 배워가지고 지금 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기머 폭도 제대로 터져 가지고 지진기마도 채용했고요. 어. 얍. 얍. <웃음> 오케이, 넥스트 플로 지금 청정 수비란 아주 극악 던전을 돌고 있습니다. 잠자패 버리자. 계속 효과 굉장한 기술 때리나 저요, 저 녀석. 야! 아파. 아그캄아아아 아, 아, 얘들아 얘들아 뒤로 빠져 제발. 어8시에요 어, 8시... 아 괜찮아 요왜 8시는 왜요? 아저 주말에 방송해요 그림방송은 그림방송은 주말에에요아 어스케이트 못... 비행문이 있어서 안되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뒤로 빠져 일단 아! 진짜 몬스터 소굴 진짜 와! 안돼! 좀려줘좀 제발! 쟤 머프 시키자! 아 씨, 큰일 날했다 진짜! 아, 죽을 뻔했어! 너 나가! 아, 씨,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얘들아! 여기서 딜해! 좋았어! 클일날 아, 뻔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레알! 아. 그림은 주말이구나. 아 네, 그림은 주말입니다. 평일엔 게임방송을 하는데 보통 유튜브로 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트위치 게임방송을 켜고 있어요. 아, 원룸모버 쓸까 말까 루미너스 일단 쓰고 그리고 이거 쓸게요. 어, 여기 아까 있었는데 로컬하고 있고, 보스. 아까 쓸걸 아까 뒤로 빠지느라고 생각을 못했다. 전 뒤에 있을게요. 지금 적들의 빛이 다 보입니다. 좋았어. 야 딜해줘 아라리야. 왜안 해? 벌. 잘했어. 나딜 하자. 오! 제어나도 치고! 오! Help! Help! 다다 헬프 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 여기 전체기를 지를 수가 없어요. 아군들이 있어가지고. 야! 가시줄을 던져 이게. 헐. 아 이거. 오 잘한다 귀아아 아. 던져 얍 잘했어 예스. 좋았어 좋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의 불빛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없어 힐러가 힐러가 지금은 없어 아싸 레벨업 좋았어 레벨업했습니다 힐러가 없습니다 차밍보이스 타밍보이스. 자스. 오, 다행이다 함정 피했어. 오, 지금 체력이 빨핑도 못 하지. 개골. 아주 좋은 지능을 들고 왔습니다이 친구가 아주 좋아요. 쟤는 그냥 보낼게요. 갓능 스킬! 갓능 스킬! 갓능 스킬! 저거 최대한 가시류 써가지고 저 보이는 적들 다 조지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음, 뒤로 빠질게요. 버텼다 버텼다 버텼다 버텼다 잘 잘했어 잘했어 친구야 아아 아, 뭐야 왜 계속 마빈데 잘했어 셔쓰 이제 pp 좀 회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조심히 가야 할것 같습니다 회복 다될 때까지는 진짜 여유롭게 못 가는데 그래도 가시류가 있어서 어느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과 개꿀 다음 층! 11층 왔고요 썰라기 눈이 내리네요 젠장라 아. 계단 찾아야 되는데 아, 근데 또 너무 가파르게 가면은 레벨링은 못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 잘했어! 계단! 계단! 아 도구는 주워야 돼 갈게요 갈게요 다음 주 갈게요 안 되겠다 계속 댐지 받아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오 잠깐 아라리 혼자 있나봐 오케이. 오 뭐야, 아로메타르피스 아, 그걸로 있군요. 손가락 흔들기라서 일시적이다. 아, 쟤 진짜 센데. 최대한 연속기의 힘을 걸어붙겠습니다. 데미지 많이 뽑아냈고요. 잘했다. 저 마릴이 쉽게 잘 체력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할 푸키 하나입니다. 아. 니까 바로 뒤로 할게요. 어! 잠깐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웃음> 지금 쓰면 아군이 맞는다고. 암층! 이거 총 99층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99층이에요. 오늘은 30층이나 50층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유력이 많이 약하네요 아 뭐야 내가 너 데미지를 많이 받아 똑같은 기술 썼는데 진짜 싫어냐 어, 이제 가시류가 딜이 더 많이 나가네요 아이템 잠깐 체크할게요 화이트 오브가 여기서 나오네. 하나 더 먹자. 이거는 많이 많이 먹어주면 좋아요. 어차피 레벨이란 지금 많이 절실해. 적이었어 극혐 격투 타입이 이래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성가신 기소들을 씁니다 마비 걸렸다 좋았어 영의 숨결 다음 층 <웃음> 진짜 알알이 진짜 좋다. 한 마리만 더. 한 마리 영인만 해면은 진짜 완전 쌉가능 그래. 진짜 레알, 속 시원하다 아. 급소! <웃음> 이런 별로 안다네요 하이 되겠어네 진짜 됐다 죽었니다 <웃음> <웃음> 각성해버리나 자, 상태 이상 걸나자 상태 이상 걸어야 되는데 그럼 나 상태 이상 걸려나지태이이풀립야지 각성이 니립 니가 자 잠깐 잠깐 잠가 잠깐 잠깐 가자 니가 자리가자난리아니다난리 <웃음> 아, 없네? 가시? 오... 클린스 오브 하나 있네요. 레지스터. 아, 저건 잡는구나. 저건 잡는구나. 드롭하고. 그리고 클린스 오브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레지스터. 아, 두 개밖에 없다. 일단 가자. 피피가 없구나. 배고픔을 최대치도 좀 많이 해놓고 갈게요 배고픔을 최대치로 200까지 채울 수 있고요 그.. 채우면 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어? 퍼펙트풀이 하나 있었구나 일단 200까지 다 채워놓을게요 <웃음> 오케이! 잡았어! 가자! 그리고 저 퍼펙트 애플은 한번 먹으면은 배고픔을 150 채웁니다. 아. 아, 안 돼. 내 전책이야. 어, 다행이다. 아. 저거 저 상태 이상 저거 어떻게 못 하냐? 봉인 상태에 빠져 가지고 특성으로도 멋지면아 봅니다. 젠장. 오늘 전책이 쓰기 틀렸네. 뭔소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가야겠다. 진짜 극엽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아, 아, 아. 어, 얘는 동료 꼭 돼야 돼.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부탁이야. 동료 돼야 됩니다. 저, 아라리의 진화형 나시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연속기 완전 많이 배워요. 가즈아! 가자. <레아텍> 허리 앞에! 가즈안 돼. 동료 안 되네. 젠장. 조이씨드? 먹어야지. 먹고 레벨업. 어 미스트? 걸을게요. 썰기 기법, 기법. 후. 잘했어. 와 파비콜이 일을 진짜 잘한다. 얘 완전 보스도 다 잡고 그냥 쌉가능이에요 진짜 사기캐. 가았카피크림하설야 Just... <웃음> 뭐야, 무당조? 헐. 얘가 왜 이런데 나와. 하필 강철 타입. 강철 타입. 헐. 죽게 생겼나 진짜 큰일 났다. 아라리 죽겠다, 빨리. 미안해 <웃음> 안되겠다 <웃음> 또 죽었어 가시류를 어떻게든 할 수가 없군요 스테이 웨이반대를 던지겠습니다 아쟤또 있어 아, 극혐 <웃음> 또던어와 <던져. 웃음> 날씨가 아주 그냥 사람 죽.. 아니 포켓몬 주, 죽이려고 작정 얘는 살릴게요. 토끼피 죽었죠? <웃음> 빨리 가자. <가서. 웃음> 얘들아 기절하지마 제발. 아 동료를 많이 잃었네요. 저도 지금 체력이 좋,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스턴 시드. 아, 극혐. 아, 안 돼, 극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아, 부시 아까 썼는데, 아라이 살리려고 썼는데. 아. 아, 죽었습니다. <웃음> 사물 너무 힘들다. <웃음> 진짜 이거 컨셉풀 하는 분 대체 나트문이야나트문아 진짜. 아... 구조해 주실 수 있어요 엘사님? 안 되나요? 엘사님 계시면 구조 부탁. 아... 아 진짜 너무 어피해. 저 죽었어요. <웃음> 아 뒤졌다고. <웃음> 구조해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엘사님 대답 듣고 판단할게요, 제가. 구조 받을지 안 받을지. 아, 내 노력이야. 순식간에 이걸 말아먹네. 구조를 나갈 계정이 엘사님 그거 제가 패스워드로 하면 은 엘사님 계정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패스워드로 엘사님 이거 예스하면 yes 어떻게 되지? 투 레스큐 팀에 아, 자기 자신 구조 가능해요. 아, 엘사님 이거 자기 자신 구조 가능하니까 이거 어차피 공룡 계정이잖아요. 나중에 구조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구조해주세요. 아 진짜 완전... 헐. 왜 내색 구조 못하니 프렌드라이스 키야. 아 인터넷 구조하면 빠르게 구조할 것 같은데. Get help. 인터넷. 오우. 제가 최고 본 거로 딜럭스로 할게요. 어차피 돈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구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구조로 하면은 진짜 빨라져. 이거 지금 제가 이 계정은 공용 계정인데 인터넷이 되어 있어가지고 온라인 그 계정이 있어요. 가입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진짜 온라인 구조래요아 개꿀 이렇게 됩니다 아 제발 구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이 일단 여기서 제가 썩은 물의 그 던전을 클리어하지 못하고 죽긴 했지만은 <웃음> 전적 한번 좀자랑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또또 또 이렇게 구조를 부시를 다 소진했을 줄몰랐어 제가 부시를 많이 안 주는구나 진짜 음, 엄청 많다 34페이지나 있어 점점 갈수록 봐요. <웃음> 이것도 했어요 제가. 그 99층짜리 돌고 가. 진짜 72층 레전드. <웃음> 여기 진짜 꿀이었는데 도핑약도 챙기고 구조도 받고. 근데 이제 NPC 팀이어가지고 보상이 그렇게 좋지는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 <웃음> 있네 여기 에두개다 딜러스네. 딜럭스가 제일 좋아요, 보상이.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구조를 요청할 때딜럭스를 하려고 그래요안 그러면 보상이 짤 수도 있어서. 구조가 많이 안받쳐질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구조 좀 해주세요. <웃음> 아. 제가 그럼 이거 계정 끌게요. 오늘 방송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웃음> 안 돼. 많이 못 갔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6시에 원래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6시네요 저 이제 슬슬 6시 반쯤 되면은 저녁을 먹어야 되고기도 하고 젠장아 이거 원래 깨다가 도중에 저장하고 이어서 막 플레이하는 거막 찍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파비콜리에도 힘이 다했군요 아, 진짜 아까 아라리 살린 게 너무 큰 실수였다. 연속기를 맞고 뒤질지 누가 알았나? <웃음> 젠장알. 일단 그럼 전 구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계정의 그 넷구조 리스트에 뜰 거예요. 엘사님께서 엘사님 본 계정으로 구조하셔도 좋고 제가 이거를 자기 자신 구조하는 시스템도 할수 있게끔 제가 백업을 해놓을게요. <웃음> 엘사님 이거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세이브 백업 해놨어요 <웃음>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까워 <웃음> 아또졌어또 또또 실패했어 아, 진짜 근데 청정수 너무 오기가 생겨요.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좀 많이 <웃음> 힘들죠. 5,4,1 이거 한번 외치고 끊겠습니다오우물이 사퇴하라 포켓몬 디렉터 사퇴하라 앞플 앞을... 아니 뚜벅초 자는 거 너무 귀엽다 저 이거는 진짜 다른 건다 지워도 이 사진은 안 지웠어요 너무 귀여워서 오늘은 그래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진짜 썩은 물 돼가지고 레알 퓨리티 포레스트 아 청, 청정수물 청 나중에 진짜 올클리어하는 영상 남기고 싶네요 그날까지 존버합니다 저는 기다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자신을 아 고인물 되고 싶다 진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